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아마 시간이 안 되셔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다시 이 꿀팁들을 듣고 싶은데 이 라이브 방송을 다시 볼수 없다라는 아쉬움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라이브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너무 나, 너무 많은 이 꿀팁들을 제가 담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좀좀 어, 좀 잘라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싶은데 제가 본업이 또 따로 있는지라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대신 풀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 모두 다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월 12,000원의 금액을 내셔서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가 올리는 라이브 방송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 없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어 음, 저럴 때 저런 질문이 나왔었구나. 이런 것도 실시간 채팅을 같이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학습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 미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주네? 또는 제가 변호사님을 초대할 때도 있고, 세무사님을 초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을 초대할 때도 있고, 또는 망해 가시는 분을 초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라이브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제가 매주 올리는 꿀팁들을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많이 학습하시면서 배워가시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공짜로 모든 걸 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식 컨텐츠를 판매하는 강사인지라 여러분들께 부득이 이렇게 멤버십으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소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혜택을 계속 추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멤버십 고객들이 한 100번, 100, 100분 정도 네, 구독을 해주시게 되면 은 제가 그때는 혜택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만 하는 라이브 방송들 그리고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상품을 보내주는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더 추가를 해볼 테니까요 이 어찌 보면 커피 딱두잔 또는 밥한 끼의 금액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뇌에 섹시한 지식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나쌤 많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